가을거지 때귤 수확량이 많은 꿈. 사업에 투자한 것이 수지가 맞아 많은 돈이 들어온다. 모도의 경영 전략과 기술 혁신으로 신상품을 개발하여 국제시장을 강타하게 된다. 귤 껍질을 벗기거나 혹은 주스를 만든 꿈. 사업에서 큰 돈을 벌게 된다. 귤 속에서 영롱한 옥이 나오는 꿈. 깊은 학문과 진리를 탐구한다. 창조, 창작, 발견, 발명, 행제, 재물, 행운 등이 있다. 귤 속에서 옥이 나오는 꿈. 옥이 나오는 꿈은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합니다. 재물을 손에 쥐고 행운이 찾아오며 태몽이라면 아기가 학문을 연구하는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귤 수확량이 많은 꿈 사업이 잘 되어 큰 수익을 얻게 되는 꿈입니다. 또는 수확량이 많다는 것은 귤을 땄다는 것으로 태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업가와 임산부에게 좋은 꿈입니다. 귤 크기가 점점 커지는 꿈 재물이 커진다는 의미로 점차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꿈입니다. 사업 진행 중이라면 더욱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귤밭에 들어가 수확량을 어림잡아 짚어보는 꿈. 경제성 있는 생산업에 투자한 것을 중간 손익 계산을 해보니 상당히 좋은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된다. 고도의 상수를 꾀한다. 경영기법과 전략기술로 경쟁력을 강화한다. 귤밭에서 귤을 따가지고 앞치마에 담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귀한 아들을 낳는다. 행재 재물, 돈 물품, 먹거리 등이 생긴다. 귤을 갈아서 주스로 만드는 꿈.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 및 사업 등이 잘 풀리는 꿈으로 해석됩니다.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귤을 누군가에게 받는 꿈.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고민이나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꿈입니다. 이 꿈을 꾸었다면 주변을 한번 둘러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귤을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꿈.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처리하게 되는 꿈입니다. 그게 직장이 된다면 더 좋겠습니다. 귤을 사는 꿈 남자라면 지금 아내가 사망한 후 젊은 처녀를 아내로 얻게 되거나 혹은 미모의 여자와 결혼을 할 꿈이다. 미혼 남자가 꿈에 귤을 샀다면 이는 대단히 길한 징조로서 날씬하고 건강한 처녀와 결혼하게 된다. 귤을 앞치마에 담는 꿈 전형적인 태몽으로 아들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외에 재물, 먹거리, 행재 등이 생기는 꿈이기도 합니다. 귤이 나무에 달려있는 꿈 이 꿈도 상자에 담겨있는 꿈과 마찬가지로 일 진행 전이라면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귤이 상자에 담겨있는 꿈 현재 어떤 일이나 상황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안전하게 나아갈 것임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귤이 점점 커지는 꿈 영세 기업으로 출발했지만 돈을 많이 벌어 큰 기업으로 발전하게 된다. 마당에 귤 상자가 가득 쌓여있는 꿈집안에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생산, 식복이 있다. 마트에서 귤을 사는 꿈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는 꿈입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거나 소개팅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배에서 귤이 땅으로 떨어지는 꿈 임산부는 유산을 하거나 임신중독 및 질병으로 병원 출입이 잦다. 중단, 실패가 따른다. 배에서 귤이 떨어지는 꿈 만약 본인이 임산부이거나 주변에 임산부가 있다면 유산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여있는 귤 위에 앉아있는 꿈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어 경제적으로 풍족해지는 꿈입니다. 재물에 앉아있는 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성이 귤밭에서 귤을 치마폭에 따서 담아오는 꿈 아들을 낳을 꿈이며 재물복이 생김 잘 익은 귤을 먹는 꿈 재물이 들어오고 일이 잘 풀리는 꿈입니다. 잘 익은 귤을 보고만 있는 꿈 다가가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다는 자체가 좋지는 않은 꿈입니다. 눈앞에 떡을 놓치는 격입니다. 이 꿈을 꾸었을 경우 좋은 인연을 만나기 어려운 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집에 귤 상자가 가득 쌓여있는 꿈 재물을 상징하는 귤이 가득 쌓여있다면 확실한 길몽입니다. 집안의 재물이 풍요로워질 것을 암시합니다. 커다란 귤꿈 입하, 시험 합격, 부의 확대, 사업 성공, 취업 등 좋은 결과를 불러일킬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을 꾸메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